반드시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주식으로 일어서려면 절대로 부실 작전주는 쫓지 마세요. 작전주를 쫓아 우연찮게 이익을 보셨더라도 언젠가는 작전주에 의해 피바가지 쓰는 게 주식시장의 이치입니다. 작전주는 말 그대로 몇 놈의 주포가 몇 달간 작전을 버린 후 띄워놓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작전도 없이 적진에 뛰어들어가니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지요. 가끔 작전주만을 건드려 성공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작전을 벌이고 있는 적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춘 그리고 대담성을 겸비한 전국 수많은 개투 중몇명안 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개투가 작전주만을 쫓기 때문에 언제나 실패하는 겁니다. 이성을 찾으십시오. 작전을 벌이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돈 없는 개미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대박을 쫓다 보면 정신과 육체가 황폐해집니다.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을 즐기십시오. 많은 수익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 종목 저 종목 기웃거리지도 마십시오. 우량주 20종목 정도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놓고 그중 차트상 올라갈 확률이 많은 쪽으로 매수하면 됩니다. 가끔 어떤이는 우량주는 너무 무거워서 하루 상승폭이 기껏해야 1에서 5%라 쳐다보지 않는다는군요. 그래서 항상 부실저가주만 노려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부실주저가주야 하루폭이 거의 10% 이상 육박하니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하루 1에서 5%의 수익이 결코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하루에 2%의 수익만 올리더라도 한 달이면 40%의 수익에 육박하는 겁니다. 물론 단순 계산입니다만 한 달에 40%의 수익이 적으시다구요. 부실작전주에 들어가서 재수가 좋으면 하루 15% 일주일에 50%의 수익도 올린다구요. 그러나 대박주에 들어가서 재수조와 돈 벌면 뭐합니까? 며칠 있으면 하루에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따먹는데 대부분의 개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루 2% 아니면 1%의 수익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돈 벌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미련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투가 그놈의 미련 때문에 자꾸 손절을 못하는데 손절이 필요할 시점에는 과감하게 던지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중장기 투자라면 기다려 볼만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손실은 최소화 이익은 극대화 욕심미련에 근절화 매매수수료의 최소화, 자신만의 투자원칙화, 부실작전주의 깊이와, 매수종목 집중화, 다른 종목과 비교하지 말 것, 종목재료의 절단화, 매수한 종목이 11시까지 힘이 없으면 과감한 매도화, 매도한 후 반드시 추이를 지켜보고, 다시 매수할 시점이 오면 매수할 것 등등. 이만 마치겠습니다. 님에게 행운이 오기를 바랍니다.